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란, 니에미아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때 이제 저들이 왜 우리가 포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율법을 회복하고 모든 제도와 형식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개시를 어, 받고 난 이후에 약한 400여 년 동안 개시가 끊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00여 년 동안 그 끊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메데파사 또 헬라 그리고 헬라가 네, 네 조각이 나가지고 있을 때 이제 마카비 왕가가 독립 운동을 일으켜서 저 약한 100년 동안 그 독립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주후, 주전 67년경에 이제 로마가 그쪽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해서 로마의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카비, 그, 왕가가 들어서기 전 때부터 이제 하스모니안 이라고 해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이 좀 급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그,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타난 세력들이 바리세파였다고 했어요. 원래 이제 그런 줄기가 에스라 시대 이후에 쭉 있어 왔지만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그때 마카비 왕가, 왕가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즈음에 약한 6천명 정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두계파는 제사장계파였었는데 <웃음> 그 그들이 언제 기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저들은 그, 그 정치 세력들에 붙어서 자, 자기들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웃음> 제사장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지. 정치인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했지만 어, 이제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누렸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SN 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남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그 묵시 문학에 대한 내용이 공동 번역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외경으로 <웃음> 위경들도 많이 있고 외경들도 있는데 그 그런 묵시 문학을 발달하게 했던 공동체 무리들이 쿰란 그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이 S N F 파라고 불렸는데 이제 그들이 사회 그 사회 서편 그 유대 광야, 그쪽 유대, 그,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 광야는 그 사막과 같은 곳인데 석회암 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석회 먼지가 날리는 그,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뭐, 꽤 많은 인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굉장히 그 경건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그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그 열심당 세력들이 생겨나가지고, 저들이 어반 로마 그런 <웃음> 혁명적인 그런 어 일들을 주고 했었습니다. <웃음> 이 지난 시간에는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헤롯은, 그, 헤롯의 아버지가, 여기, 여기 헤롯,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의 아들이고, 뭐, 손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나오는 헤롯의, 그, 그 근원은 이둠의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나바테아라고 해가지고 유대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그, 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안티온안티오니오나고그 어, 안테오, 옥타비아누스라고 그, 그, 그쪽 그 세력들에게 붙여 가지고 자기 어, 자식을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우, 세웠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자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주, 주전 아, 43년경에 독살당하는데, 이 헤롯,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헤롯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데, 그 손자 이름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그, 독살 당하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다시 로마로 쫓겨갔다가,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그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지배를 한 거예요. 그게 주전 한 40년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사람이라 건축수도 뛰어나고 아주 뭐로마의 아부를 해서 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금의 그, 그 저기 지중해 연안의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 거기에다가 뭐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우고 아주 도초에 그로마의 아부하는 그런 건축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출신이 이제 이듬의 족속이니까, 그, 이제, 이 마카비 왕가하고 어떻게든지 끈을 연결해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마리암레라고 하는 그 마카비 왕가의 그 공주하고 혼인을 합니다. 본마누라가 있는데도 그 혼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그,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또 다른 그이 아내를 한열 사람을 줬다고 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자기 장모도 죽이고 아주 형편은 음. 정신병자 같이 그렇게 사실은 사람으로 그 인륜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지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 재능은 뛰어나 가지고, 건축술을 해롯 그 예수님 당시 때에도 저 해롯 성전을 몇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전이 야가 20년 때부터 지은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건축술을,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둠의 족속이니까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 무슨 왕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저기, 예수님 났을 때두살 아래 그, 그 동방 박사한테 그런 소설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한테 와서 보고하고 가라오랬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고, 그 사이에 피난을 하고, 다 그것도 의미 있는 다 행보들인데, 아무튼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두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보여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 사람이 유전한 4년경까지 통치를 했었는데,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이제 그 아들들이 그, 이제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다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헤롯 알켈라오라고 하고 헤롯 빌립이 그 형제가 아닌데 그 사마리아 여자 말다게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그 자식들이에요. 근데, 아켈라우가 전체를 지배하고 싶, 아버지 같이 전체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에, 그, 모사를 꾸몄다가, 이제, 백성들의 배척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로마에서는 이 유대 지역은 아주 말썽 많은 지역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총독을, 식민지 총독을 내보낸 거예요. <웃음>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워낙 악하니까 그저 예수 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때 계시를 받아서 올라오게 될때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못 오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요단 서편 산 산지.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한참 산, 산지로 이렇게, 이렇게 동남, 동남, 아니다, 서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이렇 산지를 올라와야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도 조금 더 가면 나사렛이 나와요. 그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예고하신 대로 그렇게 어, 예수님의 행보가 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뭐 지금 두이세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도 성경에 미리 다 예고된 거고 또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도록 되게 그렇게 된 것도 다 이미 예고된 거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고 또말라기 선지자 말라기가 이제 그 말라기서에 그 엘리야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알고자 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뭐 바리새인 사도개인 어, 세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또 자, 당시 정치적인 배경, 그런 것들이 다, 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어, 작정하신 일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그 일을 하시는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회복의 일들 본질적인 회복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제어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는 것도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일이 역사가 차서 이렇게 진행된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 수할 수 없이 그냥 시대 상황에 밀려서 뭐 일을 해가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역살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리느냐? 실제 가시적으로 저 종교 세력의 지도자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다 악역을 감당했다. 실제 이제 주님의 구속사에 참여해서 그것의 그 영광을 누렸던 존재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오로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를 바라던 자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사가리아 시몬, 엘리사벳, 뭐 요셉, 마리아, 안나 뭐 이런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이제 그제 정경화되는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이런 인쇄술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구전으로 듣고 또 양피지 같은 데다 공동체들이 그 공동체들이 그그 그들이 이제 <웃음> 그 공동 생활 하면서 필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런 서위관들도 따로 있었고, 그들은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게 필사했다. 그것이 1947년에 한 양, 양치는 목동이 그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려고 찾다가 굴이 있는데 거기다 거기에 있나 하고 돌을 던져보니까 짱그랑 소리가 나가지고 뭐가 있나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쿰란 공동체들이 그 필사해서 온기에다 넣어놓던 그런. 부약 성경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초대교회로 보면, 쪽보금, 뭐 마태보금, 마가보금, 이렇게 쪽보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또, 이제, 번역되기 전이니까, 이제, 말로는 다 듣는 거죠. 말로는 다 들어서, 이제, 믿고, 그, 그 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대망하면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면서 그, 그것을 기준으로 그 그렇게 대망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닦았다. 그 세례 요한의 출신 근거는 잘 모릅니다. 그것도 에세나 학자들마다 뭐 다른데 에세나파의 이론이 어떨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죠. 이, 이 이런 인물이 준비가 돼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미 이런 역사가 있다는 마리아가 잉퇴돼 가지고 갔을 때 벌써 그 알아본 거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알아본 거 그게 신비한 일인데 사람이 다알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그냥 역사의 표면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자들이 지배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구약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요 지난 시간에 그,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악역을 감당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예비할 인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극소수의 신실한 남은자들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심원안나 세리요한 것 같은. 뭐 물론 마리아, 요셉 같은 인물도 다 포함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휩쓸려서, 그저 현실적인 종교를 유지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그, 주님의 약속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예비한 자들이 그 귀한 역할을 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나타남은 아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유다 광야에서 성령기를 보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의 영이 그에게 임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심각하게 직시하고 국가적인 회계를 외치는 선지자로서의 존재와 사역을 공식적으로 역사 앞에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사회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때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즉본디오 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일하고 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그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루사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좀, 뭐, 학자들마다 좀, 이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그, 그,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5대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후, 아, 27년에서 28년경이 됩니다. <웃음> 세례 요한이 역사 앞에 등장했을 당시 로마 소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의 분파들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국에 붙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또 그들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종교적으로나 정교, 정치적으로 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아 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아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룩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에 의해 이 유대 전체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중들은 그들의 틈새 속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가 이룩할 나라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뭐 그 s n f 파 사람들도 메시아를 꿈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 온 세상에 죄짐을 지고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열심당원들도 그렇고요. 뭐다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어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경영 약속하시면서 경영하신 그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웃음> 세례 요한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을 바라보면서 과격하게 아주 좀 전에도 읽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다. 의미 있는 신학적인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웃음> 백성들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굉장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 아주 근간을 삼는 그런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세리와는 그런 세력들,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저들이 의로워서도 아니라고 신명기 7장과 9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가르쳤죠. 이미 사실 저들이 육신의 할례를 사실 명령받아서 이스라엘이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저들의 존재도 사실 열방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알면 이제 제국들 위에 어떻게든지 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그 그 섬김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도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료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부정한 거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메시아에 임박한 도래왕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는 심판을 내다보면서 그의 오실길을 예비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충성된 남은 자로 존재할 자들을 불러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 하는 걸 인식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실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상황과 구약에 흐르고 있는 그 주된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수 없는 거죠. 아니, 낙타, 약대 토롯을 입고, 낙, 낙타 토옷을 입고, 먹는 거는 그 뭐,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 예,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적 행동을 했잖아요. 예레미아도 그랬듯이. 그렇게 의미 있는, 구약 성경을 응하는 차원에서 그, 그런 행보를 했는데,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보고 나와서 거기 주님을,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그 구약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라. 자신이 그, 자신의 사역이 구약 엘리아 사역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의 선포를 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내다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고 마, 마무리할 때, 말라기 4장 5절에서 그 얘기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이, 제리 요한이 얼마나 구약을 잘 알고 있었나 하는 걸, 이사에서도 잘 알고, 말라기서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물론 뭐아브라함도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도 어, 과연 그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어떤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한 거고 그 엘리야적 심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척경을 닦는 일을 한 거예요. 예비하는 일. 엘리야 선자와 같은 사역을 할 인물을 구약에서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야말로 당시 그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다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 일. 보금이 되는, 저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그런 보금이 되는 메시지였다. 이 현상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바리세파나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뭐,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회복될 것들을, 이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것을 메시지로 전한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유한이었다 <웃음> 단순한 민족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결코 세상에 윤리적인 어떤 것을 요구하는 윤리교사로서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나라의 설립과 관련되어 그 언약의 나라의 감시자이자 수호자로서 그리고 언약의 교사로서 선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메시아 도래를 예비해야 하는 구속사의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었고 그들의 본질적인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구약 계시의 완결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를다 모아서 선포한 그런 사역을 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그 구속사 안에들 물론 이제 신약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최정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정점, 아담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모세와 언약했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모든 내용을 종망라 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내보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개시의 정점으로서의 메시아의 출현 바로 턱 밑에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구속사 안에서의 그큰 역할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구약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거나 성신의 내적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 안나가 그 메시아의 날때를 바라보고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시몬이 그 그때를 바라보고 아주 그 아주 소망하고 살았. 이제 그냥 공연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 그래서 마리아도 그 엘리자벳도 그랬지만 그 애가 저기 처녀의 몸에 뭐 온다고 했을 때 그게 그걸 게그 어떻게 당,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돌맞아 죽을 일인데 그걸 받는 것은 그게 구약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그러니까 시몬 엘리사벳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동이 괜히 듣고 와가지고 뭐 동방박사가 괜히 그뭐 신비한 현상만 봐가지고 와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창으로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한 메시아의 도래 앞에 보잘것없는 자신의 낮음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역과 실제로 오실 그분의 사역을 대조해서 선포했이 그분은 사람으로 오지만 사람이 아니신 분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는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현대 신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인간 예수를 얘기하고 하는 건 진짜 뭐 전부 적그리토의 졸물 졸 졸개들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 갖고 말하지만 요한 1서에도 보면 그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받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문도들이지 말고, 적거리또와 같은 존재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게 사실은 아주 이게 아주 완전히 잘못된 사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뭐 말할 것도. 악양의 뭐, 이단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을 알면 그분의 신발 끈을 들을 존재도 안 된다라고. 신발 끈을 끈다는 것은 당시 그 노예의 그 신분으로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노예로서도 자신이 그분의 그 사역에 가담하지 못할 존재다. 하는 걸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큰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그죄 이 있는 모양으로 죄 없으신 분이시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분이 오셔가지고그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고통받고.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저저 세례 요한이 알고 그 길을 닦는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분이 길을 닦고놓은 토대, 포 실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작은 자가 구약의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자보다. 이게 이 가장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약의 신자라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굴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사실은 내가 뭐 가난해도 내가 노숙자로 있어도 굴릴 게 없어요 사실은 <웃음> 주님을 알면 <웃음> 아무튼 그 그분의 그 크심을 대조해서 자신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이게 그러니까 그분 그, 그, 그분을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맞다 맞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나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 사 사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는 소문을 예수님이 듣고 떠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 의미 있는, 다 그것도 의미 있는 그 구속사 안에서 의미 있는 행동이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 걸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고. <웃음>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는 일에만 주력을 실로, 세례 요한은 구속사 안에서 신구약을 잇는 중요한 시기에 선구자로 자신의 일을 절제 있게 잘 감당했음, 의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다가 목, 목이 잘려 죽지 않았어요. 그그 그 헤로디아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그말 해가지고 사실 그 왕도 하나님의 나라 왕도 아닌 정통 계보를 다진 다윗 계보도 아닌데 그그 그 왕의 역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성전은, 헤롯, 헤롯이, 제2성전 시대, 그 성전을, 그, 뭐, 제2성전 시대라는 말은 사실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말인데, 수루바벨 성전. 그 시대에, 그, 그, 그, 그,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중축한 거잖아요, 개축그 근데 그걸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저 성전을 혼란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했어요. 그 베드로도 사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시시로 시간마다 가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 저건 저저 저 우리 정통 유대인이 지은 게 아니니까 나저 성전 아니야. 못 믿어. 저 헤롯 왕저 정통 왕도 안. 나안 믿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명목을 어떤 명목을 쓰시는가? 왕이라는 명목, 손자라는 명목. 성전이라는 명목, 제사장이라는 명목, 그걸 당신의 이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취해 가서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썼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요. 나는 완전한데 아니면 뭐 순종 안 해? 그냥 싹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이름, 이름번에 일곱 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해요. 이름번, 근데 주님이 이름번에 일곱 번도 더 되는 나를 용서해주고 끌어가는데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악용해갖고 죄를 짓는 것은 더, 죄를 짓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지만. 아무튼. 우리 하늘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 못 누릴 게 없대. 그리고 억울해 할게 하나도 없대. 세례 요한은 목잘로 죽으면서도 억울할게 하나도 없었대. 주님을 예비하는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 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었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왕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받아 죽은 게아니야선지자가뭐 그렇게 해서 죽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행복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 번역?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삶에 모든 노력을 경조했어요 이 신약의 그 완성 이, 이, 이들이 꿈꿨던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인데 뭐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세례 요한 요정도까지 보고요 아무튼 말라기 이후 세례 예수님 탄생 이전까지 역사는 그냥 흘러온 역사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역사였고, 속수되는 시기였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일반 역사를 무시하고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뭐, 못되게, 뭐, 교회당 와서 뭐 훔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그,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돌아와서 회개함 그 사랑을 알. 그러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죄인들 말도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 안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다. 아무튼 그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의 그 흐름같은 시기였지만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셨다. 그리고 일하고 계셨다. 비록 가시적으로 선지자의 활동과 그로말미없는 그계시가 끊어져 있었지만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비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자세하게 섭리하고 계셨다. 그런 침묵기의 역사는 현실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의미 있게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구약 계시와 성신님의 조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의미는요. 의미 없이 보이는 역사가 역사에 의미 있게 보인다 이 <웃음>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나라 도래와 관련해 왔고 자기 꾀와 사단의 미혹으로 악역을 맡은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의 진정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현실적인 정욕과 행복과 공리적인 생각에 매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종교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센파 등등 심판의 증거밖에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게시와 자신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를 인식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구속사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했던 자들, 그들이 준비되고 쓰였던 그런 기간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여기서 분명하게 도출됩니다. 그저 현실의 어둠에 갇히는 미련한 일을, 미련한 일에 자신을 들여갈 게 아니라,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세상을 지배하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렇습니까? 그 지배하는 나라의 도, 도움을 받아야 이 나라가 겨우 서나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면 당장 멸망입니다. 우리를, 우리 때문에 그, 그 진노를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일 때문에.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믿음의 행사를 해야 지 약속의 당 안에 들어와서도 그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실체인 하늘을 향해서 이 미래, 현재, 미래를 현재로 끌고 와서 살아야 돼. 그 안에 완성된 세계에 살아가는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아가야죠. 죄를 멀리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 주님의 은혜를 알면 자신을 깨끗하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는 자마다 자신을 깨끗이 한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식으로 서 사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걸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게 다 주님 거라고 주님이 손을 펴시고자 하시는데 펴야죠. 가난한 자들, 고아들, 힘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걸 사회운동하는 목사들, 성도들한테 내줄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부분. 그 일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행복이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기생충처럼 빌붙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다가 갈까? 이 세상에서? 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런 믿음의 사람도 되지 못해요.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기만하는 형제들을 기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